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어요.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. 하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. 하지만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.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! 용하세 요.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 따뜻하다. 따뜻하다. 미세 먼지. 미세먼지. 심하다. 심하다. 착용하다. 착용하다.